모두들 안녕. 나는 곰이야. 곰. 영어로는 bear. 얘들아. 오늘은 동물원에서 어떤 동물들을 만나볼지 궁금하지 않니? 너무 궁금해! 오늘은, 오늘은 어떤, 어떤 동물을 보게 될까? 될까? 동물원에 도착했어. 모두 준비됐지? 응! 준비됐어! 오늘은 곰에 대해서 알아보자. 와재미겠다 곰, 뺄 모두들 안녕, 나는 곰이야 어, 어. 곰, 영어로는 bear. 나는 몸집이 크고 튼튼해 더블을 아주 잘 타고 수영도 좋아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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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 냄새를 아주 잘 맡는 동물이야 사냥감 냄새를 잘 맡아서 먹이를 사냥하지 무엇을 먹으면서 살까? 나는 주로 생선을 잡아먹지만 고기와 벌, 곤충까지 아주 골고루 먹는 잡식성 동물이야 고문 모습이 다양한데 북극곰, 판다, 회색곰, 흑곰 등등이 있어 도마 안녕 아들 안녕 Yeah. 나는 성큼성큼 콧뱀 성큼 오늘은 곰에 대해서 관찰해 봤는데 재밌었니? 다음은 어떤 동물이 나올지 궁금하구나 그럼 모두들 안녕! 곰아 안녕! 오늘 곰을 만나봤는데 어땠니, 얘들아? 곰은 아무거나 잘 먹는 잡식 동물이야. 곰은 성큼성큼 멋지게 걸어. 성큼성큼 걷는 곰을 만나봤어. 다음에는 더 신기하고 멋진 동물들로 찾아올게. 어린이 친구들 안녕. 레인포우 플라워 친구들에게 구독 버튼을 눌러줄래?